엠멜은 통싱머 통신. 통신아. 오늘 원함남은 여정을 끝나게 됩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멀리 이동한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교통수단이 다 많이 발전된 것도 아니어서 이동하는 게 상당히 고되고 힘든 일이 됩니다. 지금 이제 가려는 곳은 썸라라는 곳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와이파이도 없는 지역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일단은 토이사버 꾸잉을 먼저 만나고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아침 출근길은요 오토바이가 너무 많아서 교통이 거의 마비될 지경입니다 이게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인도고 뭐가 없어요 아까 더 심했어요. 하노이 미딩에 있는 버스 터미널 이제 여기서 다른 곳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얘네들 어디 있지? 뭘 남냐나? 아? 몇 남? 18일만. 18. 그러니까면. 유튜버. 유튜버. 어. 모란지. 모란지. 동야 담고? 안고가. 버스 정장 바뀐대. 그럼 6 시간 간다고? 5 시간? 조개향 아니잖아 저도 오빠 근해 몰라요 몰라? <웃음> 썰라 처음 가봐? 네. 얘네들 때문에 별 구경을 다 하네 우리 투엣은 또 지각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지금 8시 0분이잖아 <청문이잖아요. 웃음> 음. 여기 안에는 시원하네요 아 역시 버스터미널 제가 예전에도 와봤지만 삐끼들이 엄청 많습니다 렛냐 i 렛렛 이에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이 미딩버스 터미널은 맨에 공안도 맨에 못 말릴 정도로 삐끼 파워가 강력하다고 합니다 그래도 여기 안에는 못 들어온다고 뭐 하고요 파워가 좀 엄청나다고 합니다 예전에 여기 왔어 응. 이렇게 싸웠어 싸웠다고? 어. 어. 아, 그냥 옷을 입고 아, 아, 같이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아, 왜, 왜 이렇게 커? 싸웠어 아 그랬어? 친구랑 이 싸웠어 싸웠어? 여기 사람들이 뽕안도안 무서워한다고 들었거든요. 맞아요. 두인을 네. 맨날 늦으실 거예요. 네. 로아 오빠도 혼나래. 두엣. 네. 이. 또안아왜 먹죠? mọc trâu bao nhiêu đấy? 아, 아 찍지마 네. 나 찍지마 고알니다다다다 네, 네, 다 네, 다 네, 화장실 t I sing? What n g i h e What is she? w 컵 a t is she? What is she? What s is h h a a t t h a h 이게 지금 매운 단계가 7단계까지 있대요 3단계를 시켰습니다 7로 해보고 싶었는데 너무 매울 것 같아가지고 이 베트남 고추가 진짜 매워요 일단은 어, 세 번째 단계로 하, 하는 걸로 하고 0, 우리 3단계. 투에서는 0 5요 꾸잉은? 0.5 예요 꾸잉도 0.5야? 네. 너네 매운 거못 먹는구나 진짜 <웃음> 아니 안 괜찮아 오바 먹어봐 먹어보라고? 울어 <웃음> <웃음> 뭐, 울어도 어쩔 수 없지 화장실 가면 되지 안 매워 안 매워 근데 논문이 나자 <웃음> <웃음> 아, 도착을 했습니다 이게 매운 거라고 하네요 이게 안 매운 거 어? 한국 라면이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해산물도 있고 어, 5만 5천 동이니까 대략 2 750원 정도 합니다 어 됐습니다. 먹자 먹어 또 있어안 궁금이야에멀 컴파이 컴파이요 컴파이 컴파이요 그냥 신라면보다 못한 수준 그안 매워 안 매워 전혀 안 매워 저는 베트남 고추가 매워가지고 좀 걱정을 했는데 하나도 안 맵네요 약간 목이 가득한 정도? 어, 근데 라면은 잘 끓인다 여기 라면 잘 한다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좋아할 만해 면익기도 살짝 꼬들꼬들하게 잘 해서 나왔고요 사실 이게 면이 너무 퍼져버리면 맛이 떨어지는데 면도 아주 훌륭하게 잘 나왔습니다 까야 나옹 no. 야, 겨울에 이거 먹으면 좋겠어 겨울에 겨울에? 아, 그래? 응 근데 여기는 안 응. 더운데? 시원한데? 하루이보다? 맞아요 어. 탈차 어디 갈 거야? 호텔. 이 탈차? 응이 사람을 하신 거다 <웃음> 알고 다 나영 좋나? 우리 사장님 좋나? 당기는 향고 가자 야, 지금 택시 왔어요 근데 오빠 화장실 갔어 네, <웃음> 네 기다해야돼 빨리빨리 빨리, 빨리. 택시 왔어요 바이바어이어바이바이 네. <목소리> 왔어요 빽이 바이바이. 왔이거어요이거한국에이는 아, 아, 아. 음. 아. 편법. <웃음> 못해 불이이야어매안이어이 왔어요 빽이 왔어이이왔어이어어어 그만사 쇼핑하러 왔어? 오, 요 오. 오 나랑 둘, 나랑 둘, 나랑 둘, 나랑 둘, 나랑 둘, 나랑 둘, 나랑 둘, 나랑 둘, 나랑 둘, 나랑 둘, 나 나랑 둘, 나랑 둘, 나랑 둘, 나랑 둘, 나랑 둘, 이제 도착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숙소로 이용할 곳이고요. 우리 직원들이 잘 예약을 했습니다. 오빠 여권. 응? 음? 오빠 여권 안 가져왔는데? 응? 그래? 어. 여권 있나? 여 집만 있나? 아 여기 여권 있다. 응. 내가 보여줄 거니 뭐야? <웃음> <관사모님>. <웃음> <웃음> <웃음> 괜찮아? 괜찮아? 응. 오빠 또 강아지 있잖아. 아 근데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올라가? 그럼 끝... 끝... 저... 오... 저... 아니요, 내가 안 눌러도 되나? 엄청 많이 해놨네. 손! 리 나와. 빨아 나와. 빨리 나와. 이리나안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거 나와. 빨리 나와. 빨리 먹와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빨거 나와. 빨리 나와. 빨까. <웃음> 그꽃딸지 말고 미치는 처럼. <웃음> 음 좋네 깔끔하네. 응. 나는 벌레만 좀 없으면 좋은데. 어? 벌레. 콘지한. 어디 랄? 어하 아, 우리, 트웻이랑, 트웻, 투웻 엠가이랑, 엠가?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아, 멍이. <웃음> 카메라맨. 안녕. 아, 이게 우리 음식이야? 신머이. 신머이. 오, 야, 좋다. 누구 할 거야? 엄마 한 거야? 컴비에? 저는 먹어야 돼, 오마한 거야. 음, 컴비에? 짱안 <웃음> 돼, 안 돼. 컴비에다. 아비에다 뭐야? 아, 진짜 못한다 얘네들 네, 네, 네. 일부러 못하는 척한거지 오빠 하라고 미야 맥주 못을까요 맥주, 맥주 먹어야지 어. 와 우리 사장님 대박이다 칭찬하지마 칭찬하마 하지 하지마 하지 마. 하지 진짜예요 응? 이거 먹고 한수 있어 지금 안절겠네요 오빠가 할께요 꺼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자어어 피키야. 응. 우리 엠가이 많이 먹어. 와, 잘 먹겠습니다. 어. 야, 하나 응. 응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응. 았요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하나요? 하 그럼 하나요? 하나요? 하자요하 너는 안 돼. 뭐좀안 돼. 어, 안 돼. 우엉못는도이부우엉 했어. 아, 도 아니, 저는 도야 어, 1 2도도이도야전에상예요 그래서 부터 묶었어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하는 지 알아? 땡한 날라리. 날나리 뭐야? 음, 나쁜 말은 아니야. 나는 할 음. 오빠는 나는 할 음. 일. 아, 아, 나쁜 말은 아닌데. 좋지 않아요. 어, <웃음> 기분은 좋지 않아. <웃음> 네. 나쁜 말은 아니야. 어, 나이 소스 너무 마음에 드는데. 너무 어? 맛있어. 이거, 네. 음. 그러면 중하, 중학생이야? 엠가이? 네. 중학생? 네. 음. 맞아요. 그럼 집이 여기랑 가깝니? 멀어? 멀어. 근데 엠가이는 왜 여기 있어? 여기 고등학교가 쏟아오니까. 아, 학교가 여기야? 네. 어이구, 그래서 챙기려고 여기 왔구나. 아이고 이쁘다 <웃음> 마음이 이쁘다 <웃음>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러,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오 오오오랭 미안해 레인 레왕이왕이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는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왕이야 이이 마셔라 마셔라 마셔라 컵 하나만 <웃음> 진짜 그리기 싫은가 보네요 <웃음> <웃음> <웃음> 퇴치했어 <웃음> 퇴엣 퇴치. 퇴치. 퇴치. 퇴치. 너무 많이 먹지 마 취하면 안돼 <웃음> 여기 여기 술 보이시죠? <웃음> 저희 전부 다 지금 비워져 있어요 거의 아, n o w that I am m a n u k h ô n e 우리 다 이해할 수 있어 음. <웃음> 오 <웃음> 우리 엠가이 <MK>. 레나 <웃음> 와! 오 씨. 와. 아, 우리 M가이 그리기 싫어 가지고. 그 완전 재밌는데 지금. 수웅아? 응. 나, 나가까라가나나쁜 사람 같아 아니 아니. 이거이거 왜? 우리못 하겠어. 와. 왜? 아니. 이 응? 한번폰 어, 한번 만 한번 봐. 한번 봐. 쏴! 쏴! 와! 킹킹 킹. 어, 어 수왕. 케이. 근데 하이파이는 안 돼. 하이이안 <웃음> 돼. 안 돼. 안 돼. 네, 이건 안 돼. 컴컴대안 돼. 뭐야, 만 누가 누가 나 말도 안 나오겠는데. 어, 나. 레나. 아이 걸렸어? 아, 나 걸린지도 몰랐어. 나 걸린지도 몰랐어. 화나 가지고 나 가지고 있었어. 신데브. 뭐야 뭐야. 어 투애 진짜 너무 이쁜데 너무 이뻐 e 렌 수 e 렌렌 e n Len, l e 렌 Lena, Len, Len, n Len, 야. em ơi. len. len. em cái đen n 네 trời ơi. h a n h bê. n được. y wow. nhiều quá. o chia đ y a o l xuống. xuống. xuống. 제 좋아 제 좋아 먹지마 아니 먹지마라구 컴 아, 재미없다 어. 여러분 제가 왜 먹는 줄 아세요? 지금 이게 얼굴입니까? 이게? 이게 지금 얼굴이에요? 어, 어차피 왕 되면 저 선택합니다 애들이 좋아? 뭐 다다 왕 아까 우리 사장님 뭐 했어? 왕한테 뭐 하는지? 한 어린애 한테 이포는짓 인지 모르 겠습니다내이이이다습니다 자. 렌. 렌. 와, 진짜. 그러니까 나 지금 저 농구공도. 이따가 같이 착고 와. 어, 너무 제가 너도 가관이다 진짜 못 생겼다 진짜. 아, 진짜. 다들 못 생겼고 겨 진짜. 어디로 가라는 얘기야? 야. 여기 여기 지역 전통옷 목목차우 힙합 <웃음> 가능하다. <타나가가 있나>? 힙합. <웃음> 아.. 같은 베트남 사람인데도 이해를 못해? 네. 이거 타라고? 엉덩이 아파 잠깐 다그그 하이 전 멀리 멀리! 컴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야. 웃음> 한국이랑 베트남이랑 전쟁할 때 네 위험했구나, 여기가. 외싸워 콤싸워 고